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키웠습니다. 무궁화 꽃이 키웠습니다. 무궁화 꽃이 키웠습니다. 무궁화 꽃이 키웠습니다. 무궁화 꽃이 키웠습니다. 무궁화 꽃이 키웠습니다. 무궁화 고치 축하드립니다. 키웠습니다. 당신은 통과하였습니다.